개업하고 네.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 와... 그러니까 십몇 년을 예. 개근했죠. 와 대단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창업자들 꼭 봐야 될 영상 소개합니다 일산 백석동 강송로 88번 길 7-1에 가면 야 80세 김천배 사장님의 공간 우리동네 슈퍼를 만나게 됩니다 일산에서 가장 예쁜 슈퍼입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석동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슈퍼 이야기 김천배 사장님의 창업스토리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정말 오랜만입니다 와 그대로시다 제가, 제가 2015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8학년 되셨구나 와 대단하십니다 와 우리 진짜 우리 동네기이 똑같다 이거. 와 너무 여기 일산에 진짜 문화재다 문화재 동네 슈퍼에 우리 사장님이 달인이 되셨겠다 주위에 네. 편의점들이 자꾸 생기니까 맞아 지금 편의점이 코로나 때더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편의점이 5만 5천 개가 생겼어요 100m 내마 하더라도 편의점이 꽤 많을걸요? 내가 봐도 하나 둘셋넷한 네, 네,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우리 동네 슈퍼가 꿋꿋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95%는 김천배 사장님 내공이래. 내가 떡볶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네? 동네 사람들 오고 뭐니까 그러니까 별로 욕심을 안 내니까. 아, 아. 그러면 편의점보다 더 좋은 것은 여기가 편의점보다는 싸게 파는 거네. 싸죠, 같은 거. 아.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싸죠. 편의점이 아. 아. 여기보다 최소 10% 이상이. 60부터 해도 최소한 30년 동안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6십 이후에 우리 우리 동네 슈퍼가 주는 의미가 어떤 거야 우리 뭐 황혼 인생에서 어떤 의미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갔고 그러다 맞아. 보니까 동네 사람들 이제 많이 보고 뭐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어디 조금만 갔다가 듣게 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 뭐 어디 아팠냐 뭐 묻는 사람도 많고. <웃음> 그래서 이게 빌 수가 없어요 이제 택배 오면 여기서 받아달라고 받아주지 아이고 또 반품한다고 이따 가다 하면 반품 받아야 지 <웃음> 요즘 맞아 택배 반품 뭐 당근마켓 거래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하고 여기, 여기서 다난 택배도 여기, 여기 많이 갖다 놔요 야 그래도 열평슈퍼라도 상품 가짓수가 한 수백 까지는될것 같은데 수백 까지는 아니고 내가 많이 줄였어요 음, 슈퍼 음. 동네 슈퍼 사장님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살아오셨는데 가장 즐거운 것은 동네 사람들 가족들처럼 얘기하고 안부 물어주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집에만 있을 수도 없지만은. 맞아.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사모님이 딱 계시고 이런 것 같아, 가족이. 어,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삼시세끼는 꽃밥 챙겨주니. 까삼시세끼 아, <웃음> <웃음> 사모님이. 아,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래. 저 정말 큰거예요 어. 아니 그래도 사장님은 여기가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출근할 곳이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의무적으로 오는 거 여사님이 어. 의무적으로 맞아요 의무적으로 요즘 퇴직자들이 제일 문제가 눈 뜨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 맞죠? 그냥 지하철 타고 천안까지 공짜니까 한번 갔다 오고 온천에가지고 온천 한번 갔다 갈고 오고 갈고 갈고 갈고 어. 이 슈퍼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거나 어려운 일이 어떤 거예요 보시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제 나이 안 보죠. 어, 전혀 안, 안 보죠. 보는 전혀 안 보죠. 지금 딱한 칠순 정도 돼 보이세요? 정확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반말 비슷하게 쭉쭉 던지고 젊은이들이 그래요. 술, 술 먹고 온 것도 아닌데. 아닌데 뭐 반말 비슷하게 담배 줘. 뭐 담배 줘뭐 이런 식으로 어? 하고. 이거 어? 얼마야? 뭐나 그런 거 처음 그거 어떻게 해왔는데? 예. 처음에 그런 거 들을 때, 야 이거 무슨, 그때는 참 싫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도 늘 규칙적으로 항상 일어나면 아침에 여기에 출근하시는 게한 9시. 8시 반에서 9시. 8시 반에서 9시. 그리고 밤에 또 8시 반에서 9시. 야 그리고 또 손님 오면 이렇게 항상 서 계시고 서 있고 뭐 앉아 있기도 힘드니까 어. 서 있고 어. 그리고 쉬는 날은 언제세요? 사장님 없어요 쉬는 날 없고 네. 오, 그럼 1년에 딱 추석 설날만 <웃음> 쉬시나 보다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응. 오후에 나왔요 그날은 오후 <웃음> 아침에 이제 집에 다져오고 내가 따져보니까 그럼 토일도 다 일하시고 네, 여기 개업하고 네.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십몇 년을 예. 개근했죠. 와, 어. 대단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도 여기는 가면 언제든지 열려있다 하는 어.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보다그 사람들이 더렇죠해 어. 여기에서는 운동하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어, 맞아. 맞아.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건 하고 그거는 뭐할수 그래도 뭐. 천부적으로 좋은 건강 유전자를 타고 나신 거 같아. 사장님 이딱보니 하루도 안 빼고 여기 출근했다는 건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맞아. 아 코로나도 안 걸리셨어요? 안 걸렸어요. <웃음> <웃음> 와. <웃음> 요 일산 백석동에 사장님은 문화재세요. <웃음> 더 오래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아니 저는 이, 이, 이 정말 인생의 선배님 입장에서. 이게 사장님 연배에도 어 그냥 내 가게 주인이야. 내가 지금 출근할 곳이 있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 연배에도 이렇게 아 인상 너무 좋으시고 50대, 60대, 70대 후배들이 좀 사장님을 사표 삼아서 잘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은다 근데 젊은 사들은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는 아... 장사라는게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아,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러면 나는 성격이 아유 그러나 보다 내일은 절대든지뭐 하겠지. 나끌를 않아요. 뭐돈 빌려준 놈도 어디로 가고 안 갚고. <웃음> 여기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어, 그래요? 위상도 주면 은안 갚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문명인가 보다. <웃음> 지금 언제 간 주겠지 그러고 있는데. 돈네 아, 슈퍼니까 외상도 하는구나. 응. 가끔 얻은 사람이에요. 예, 얼굴 안면 있으니까. 근데 와서 물건을 뭐 조금 사고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더라고. 예. 그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뭐 예. 뒤에 뭐이어도안 그렇죠, 받고 그렇죠, 주으로도안놓 그렇죠. 예. 그냥 받았는데 물건 샀으니까 물건값을 예. 줬더니 아, 거기서 나중에 이 수표 이거... 어, 응? 필도수표 왜? 이거 안 된다 이거 죠자기업수표데 그러니까 이게 저 도난수표라고 신고 은행에 신고됐다고 아, 왔더라고. 도난수표구나. 아 동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웃음> 이 사람 말이야. 참 그렇더라고요. 못 믿는 것 같잖아.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 화랑, 어, 저 화랑 되게 좋은 술인데. 네. 저, 저거 여기 한 5,000원 파시는 거죠, 저거. 저 화랑 한 병에 얼마 파세요? 음, 4 0원 4,000원? 엄청 싸게 파는데? 이마트에도 4,500원인데, 이거? 그래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담배일까요? 술일까요? 담배죠. 아, 담배죠? 맞아, 담배야. 그러면서 그래도 현대 드림 시련을 잘 만난 거야. 물론 잘 만났죠. 아잘 어. 만났,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했지. 그렇지. 아 그럼 나도 저 2년 이내에 아아아아그 드림 실험 덕분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장님의 이 드림 실험이 품격을 좀 만들어 줬어 만들어죠응 사장님의 품격을 딱 만들어 줬어 아이 그래도 이거 좋은 가게 앞에 공간 이렇게 놀고 이런 가게 이건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밖에야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저, 저 공간 자꾸 어. 뭐 하고 싶어서 그럼요 그 편의점은 저거 저, 저 엄청 비싼 거예요 저좀 제가 우리 김천배 사장님 팬클럽이니까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제아 그래도 최소한 일상 올 때마다 인사드릴 테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웃음> 내가 있는 나라는 자주 비요아 그러면 <웃음> 사장님 정말 또또또꼭또 또, 또또 뵐게요. 사장님 예, 먼저 예, <웃음>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